미스터 트로트의 사회가 지난밤에 방영되었습니다. 드디어 팀 미션이 시작되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팀이 있어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팀은 바로 나이아 가라부인데요. 고정우, 승곡이 왕준, 이세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왕준이 마스터 김연자씨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네요. 고정우의 구수한 목소리는 장윤정 마스터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설운도의 마음이 울적해서를 미션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세 사람이 꾸미는 무대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보세요한 잔소리 끝에 어머나 부르는 노래 어머나 이른 날괜 노래 어머 어머 저말래간예추억이내 가슴을 울리는데 근데 네불빛 흘러본 도 <웃음> 그대의 이름이 <웃음> 밤도 내마음을이 밤도 행마의 힘을 고 <목체형> 지금 시신줄아는지마 잘못 거야나더 하지마 하지마 이어나 눈이 아무것도 안를 여태까지 잘못 건 거야 생각나는 추억 때문에 어구나, 어구나. 한잔 술의 뜻대로 부르는 틈새 이름을 바라, 바라, 바라라, 바라 핑계, 비 춤을 추니까 이 밤도 옛 마음은 이 밤도, 이 마음은 춤. m mm e -hmm.